단백질, 성질, 그런데 색깔, 이 반응이 일으키는 색깔을 반응 봅시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뷰렛 반응. 자, 뷰렛 반응은요. 자, 두개 이상의 펩타이드 결합을 가진 화물에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자, 두개 이상의 펩타이드 결합. 자, 단백질 용액에 한두 방울에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가하고 알카리성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1% 황산구리 용액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은 색깔이요. 적자색 또는 청자색깔의 색깔이 나타날 겁니다. 색깔이 나타나요. 이 반응이 뷰렛 반응이라고 해요. 뷰렛 반응. 그 다음. 두 번째 밀론 반응이 있습니다. 자, 밀론 반응은요. 밀론 시약을 가할 때 백색 침전을 형성하고 나서 더 가열하면 최종적으로 빨강색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원리는요. 단백질 속에 페놀기를 가진 아미노산. 티로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출하는 방법입니다. 밀론반응, 티로신이 들어있는지 색깔은 빨강색이 나타난다. 그 다음, 황반응, 황을 포함하고 있는 아미노산, 대표적인 시스테인하고 시스틴. 자 메치오닌은 황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반응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메티오닌이 아니고 시스테인과 시스틴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단백질 용액에 40%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가해서 끓인 후에 초산납을 넣습니다. 넣으면은 PBS 흑색, 검은색의 황화납 침전이 생깁니다. 항환압 침전이 생기면 아 이게 시스테인이나 시스틴이 그 안에 단백질 속에 존재한다 자 이걸 나타냅니다 그 다음 닌히드린 반응 자 이거는 알파아미노기를 가진 아미노산에는 다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알파아미노산은 다 여기에 이 반응이 양성이에요. 그 이외에도 아미노산을 구성하는 뭐 펩타이드 결합, 그 단백질, 아민, 암모니아까지도 이 반응의 양성을 나타냅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양성을 띕니다. 자 닌히드린, 그 다음 홉킨스콜 반응이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홉킨스 팍콜 반응은 트립토판을 확인하는 반응입니다. 트립토판. 자 단백질 용액에 그리옥살산하고 무스초산을 가하고 진합황산을 가해 쓰면 가하면은 그 경계면에 적자색 링 칼라가 나타납니다. 이게 트립토판을 확인하는 실험이다. 홉킨스콜 트립토파 이렇게 좀 기억을 합시다. 그다음 잔토 프로테인 반응 혹은 크산토 프로테인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이게 벤젠 핵을 가진 아미노산 검출이 가능합니다. 벤젠 핵 가졌는 게 타이로신, 트립토판, 페닐알라닌. 자, 이세 가지가 벤젠 육각 고리 벤젠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잔토 프로테인. 자,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혹시, 에, 뭐, 잘못하다가 실험하다가 황산을 만져버리면, 손이 노랗게 변할 거예요. 실험 못해보셔가지고, 감이 안 오죠? 자, 어찌 됐든지 벤젠 핵을 가지고 있는 티로신 트리토판 페닐 알라닌이 이 잔토 프로테인 반응의 양성을 띈다 그 다음 단백질 변성은 단백질의 본래 구조가 물리적 화학적 요인에 의해서 변성 그러니까 변화된 상태인데 자 단백질이요 물리적이나 화학적 요인에 의해 가지고, 화학적 요인까지 변화가 아니더라도, 물리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 원래 상태가 아닌 상태다 그러면은, 단백질 자기 성질을, 자기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참 다루기가 어려워요. 자, 물리적 요인에는 어떤 요인이 있느냐 가열한다든지 동결시켜 얼구어버린다든지 교반, 막 휘저어버린다든지 고압을 압력을 높인다든지 자외선을 조사시킨다 자외선을 쪼여버린다든지 초음파를 가한다든지 뭐 계면에 어떤 흡착을 한다든지 압력을 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의 물리적인 요인으로서도 단백질이 성질이 바뀌어버립니다 화학적 요인에서는 산이나 알칼리, 염류 계면활성제, 유기용매 뭐 알칼로이드, 뭐 요소, 중금속 이런 것들에 의해가지고 성질이 변해버립니다 이렇게 변성이 되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 단백질이 가지고 있던 점도가 달라요, 달라져요 점도가 증가하고요 반응성도 증가해버리고, 효소에 대한 감흥성 증가, 등전점도 달라지고, 뭐, 여러가지 변화가 와버립니다. 최종적으로는 뭐 응고도 돼버리고, 침전도 되고요. 그 다음, 가열에 이해가지고 또 성질이 변하잖아. 변성이 됩니다. 자, 응고. 굳어버린다. 겔바. 자, 겔이 뭡니까? 여러분, 겔과 졸, 이렇게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겔. 자, 완전히 응고됐다 하면 딱딱한 고체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겔은 완전한 고체 상태는 아니고, 아니고, 그냥 약간 뭐, 멀랑물랑한 정도의 고체 상태다. 이렇게 좀 보면 어떨까? 그 다음에 졸은 약간, 유동성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자 액체가 여기에 있고 고체가 여기에 있다 이러면은 자 액체 쪽에 좀 가까워요. 조울은 게혈은 고체 쪽에 가까워요. 자 이런 물리적인 상태입니다. 그 화학적인 상태가 아니고. 그래서 조울과 게혈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시면 좋겠어요. 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젤이 아닙니까? 젤이. 우리 젤이 많이 먹잖아. 그죠? 젤, 그런데 겔, 혹은 젤, 뭐. 젤이 그러지, 겔이 안 그러지, 젤. 그지? 겔이 안 그러잖아. 젤이 그러지. 젤이. 젤화, 그러면. 젤이. 젤이. 젤이화.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단백질이 어떻게 보면 은 우리 단백질 섭취 안 하고 안 되잖아 필수 아미노산 꼭 섭취해야 되잖아 어디에서 섭취할까? 식물에서 섭취할까? 동물에서 섭취할까? 어찌 됐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우리 몸에서 몸 만들, 만들지 못하는 거는 섭취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이제 그걸 한번 잘 생각을 하시면은, 뭐 여기서 우리가 단백질에 대해서